퍽하고 oh, 틀렸어요 지금 이 식용유는 베드팩을 사서 이게 몇리터짜리냐면요 2리터짜리인데 얘를 지금 몽탕다이 안에다 부어줬어요 부어줬고 제가 지금 뭘한게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줬는데 안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좀 전에 보셨듯이 여기는 그 수압 때문에 그랬는지 막아놨던 게 지금 밀고 올라와서 그 세제가 지금 부어졌던 세제가 오히려 조금 새어 나온 상태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마개를 꾹 눌러서 지금 닫아줬고요. 근데 한번 지켜볼게요. 이렇게 해서 막힌 하수구가 뚫린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으니까. 일단 지켜볼게요. 차금 이제 계속해서 부어줬어요. 기가 가득 차게끔 물을 한번 부어줘 볼까요? 따뜻한 물을 따뜻한 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요 양쪽에 그 막혀있는 지금 막아놓은 마개로 두 개를 계속 껍질 하듯이 화장실을 뚫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놨더니 퐁하고 뚫렸어요